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겠네 하여튼 이놈의 일은 어떻게 해도 해도 끝이었나냐 아 맞다 오늘 저녁에 영화보기로 했었는데 아, 어쩌지? 아 10분밖에 안 남았네 아, 아무래도 못갈것 같은데 이거 지금 못 간다 그러면 짜증내겠지? 아니 근데 얘는 어떻게 약속시간 10분 전까지 전화 한 통화가 없냐? 싫다 싫어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다 어, 혹시 벌써 도착했어? 어? 어, 저기 있잖아. 어, 일단 미안, 미안해. 아, 나 아직 사무실이거든? 아무래도 나 오늘 못갈것 같아가지고. 음. 야근하다가 쉬길 못 봤어. 응. 그래서 아무래도 무일 것 같아. 어 미안. 최대한 빨리 끝내도 한 시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아서. 영화 취소하면 되지 않아? 어 취소 못해? 아 너무 늦었어. 아.. 미안해 아, 내가 일찍 말해줬어야 됐는데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가지고 시간 확인을 못했다 미안 어? 아야너 너무한거 아니냐?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가뜩이나 야근하는 것도 빡치는데 누군 야근하고 싶어서 하냐? 소름내 진짜 야 막말로 나 영화 좋아하지도 않는데 네가 같이 볼 사람 없다고 일주일 전부터 하도 찡찡대가지고 같이 가주기로 한 거잖아 아 몰라 아 개짜증나 진짜 야근시키는 회사도 짜증나고 이렇게까지 화내는 너도 짜증나고 이러고 있는 나도 짜증나고 진짜 다 싫어 다 몰라 대충 한 시간이면 될것 같긴 한데 어? 저녁? 여태까지 사무실에 초박혀 있었는데 먹었겠냐? 영화 대신 저녁이나 먹자고? 전혀 별로 안 땡기는데... 아니 미안하지 미안하긴 한데 꼭 오늘 먹어야 돼? 다음에 먹으면 안 되나? 응? 음? 뭐? 이미 예약을 했다고? 아니 오늘 원래 영화만 보는 거 아니었어? 와.. 진짜.. 다 자기 마음대로네넌 무슨 일을 그렇게 하냐? 아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다 아.. 아 이건 안 늦게 어 아, 내가 최대한 진짜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 내가 진짜 올해 안으로 회사나 친구 둘 중에 하나는 때려치고 만다 진짜 아 몰라 끊어 으으... 아다 끝났다 그나저나 얘는 레스토랑은 이건 또 언제 예약해가지고 또 잔소리 듣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겠네 아니다 아직 시간 여유 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가야 되나? 진짜 여러모로 사람 피곤하게 한다니까 야, 아직도 안그쳤네 아, 아.. 우선 안가져왔는데.. <웃음> 택시라도 타고 가야되나 아 이번에도 늦으면 화 진짜 엄청날거 같은데 뭐야 아, 놀랐잖아 언제 왔어? 나 끝날 때까지 기다린거야? 뭐야 소름 끼치게 아니 고마워 고맙다고 아깐 솔직히 조금 짜증났는데 뭐 지금은 조금 아주 조금 멋있어 보이네 야 근데 옷은 웬일로 처리 입고 왔어? 어디 소개팅이라도 갔다 오셨어요? <웃음> 야 멍치지 마라 네가 언제부터 이러고 다녔다고 평상복이래 진짜 개소리 할래 자꾸? 아 맞다 나 집에 좀들렸다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어 이거 옷도 좀 갈아입고 짐도 좀 두고 가려고 우산도 하나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 더 챙겨가자 하나도 좋은데. 아니, 아니 괜찮긴 한데. 기왕 차려입은 거비 맞으면 아깝잖아. 들렸다. 가도 돼? 아. 영화 시간 계산한 거라 시간이 좀 비는구나. 어. 다, 다행인 건가? 야, 근데 갑자기 왜 저녁을 사고 그러냐? 너 보너스 받았냐? 아니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아, 아니지, 잘못한 거 있었으면 아까 그렇게 막 전화로 소리 지르진 않았겠지. 그래서 네가 양심이 있는데, 아, 뭔데? 뭐문에 갑자기 밥 사는 거야? 응? 고민 상담? 갑자기? 음... 그래 누나가 너보단 100일 정도 빨리 태어났으니까 못해줄 것도 없지? 들어줄게 우리 동생은 뭐가 그리 고민이실까? 썸녀? 너 썸녀도 있었어? 야... 그동안 일하시느라 바쁜 게 아니라 여자 우리고 다니느라 바쁜 거였네 야, 남자네 남자 근데 썸녀가 왜? 뭔데? 뭐 하는 년이길래 귀찮게 하는데? 아, 아, 아 미안, 미안. 아, 뭐 하시는 분이길래 내 시간과 니네 지갑을 소비시키는데? 응. 썸녀가 뭘 좋아할지 모르겠다? 응뭐 음, 음,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어떤 여잔데? 응 음. 조금 멍청하고 응? 야 잠깐만 멍청한 게 매력이야? 어 멍청하다가 가끔씩 지적인 모습 보일 때 섹시하다고? 아니, 너 병신이야?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말안 끊을게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응 음. 가끔 삐질거나 털라지는 것도 귀엽고 예뻐? 아, 천사 같아? <웃음> 이가 아주 콩깍지가 제대로 씌워가지고 지랄 나는구나. 야, 이 세상에 천사가 어딨냐? 내가 보기엔 너 지금 정상 아니야.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예쁜 거 그거 다 부질없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야, 딱 보면 모르냐?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긴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안할라 했는데 내가 이래봬도 우리과에선 여신 취급받았었거든 그 뭐야 날개없는 천사로 완전 유명했거든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야 전사? 야, 너 진짜 오늘 나한테 뚝배기 깨지고 싶냐 진짜 너만 보면 내 피가 끓는다 끓어 오늘따라 어떻게 이리 듣기 얄미운 소리만 골라서 하지? 네? 썸녀가 좋아할 만한 거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은 천사시고 저는 한낱 전사인데요 저랑 이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천사 같은 분 만나서 맛있는 거 그 비싼 레스토랑이나 가세요 예? 아 몰라! 니가 알아서해 니가 집에다 이렇게 잘 모셔주셨으니 전 씻고 라면이나 먹고 저 자겠습니다 천사분 불러가지고 약한 레스토랑 가세요 전사는 이만 집으로 무사히 귀가해서 조용히 이불 덮고 자겠습니다 예? 가서 승리를 쟁취하고 오세요, 록타우갈. 아씨, 아, 이게 뭐야? 아 망했어, 진짜. 아개 짜증나, 진짜. 오늘 왜다 엉망 진창이냐, 진짜. 아 몰라 아, 아 시끄러워 니가 자꾸 쓸데없는 소리나 쳐지거리니까이 모양이잖아 아 몰라 안가 넌 생각이 있냐 지금? 이걸로 저녁 먹을 어떻게 가냐 그냥 들어가서 씻고 잘래 몰라 그냥 다음에 보자 기다리게 한건 미안한데 지금 이런 기분으로 저녁 먹으러 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진짜 찝찝한 거 싫어가지고 그래 그냥 들어갈래 다음에 다음에 내가 살 테니까 그때 웃으면서 보자 이거 놔라 너나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야 잠깐만 이 와중에도 썸녀 이야기를 하겠어 나한테? 야야야너 지금 뭐하는 거야 어? 야 이거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누가 고백을 이따위로 하냐 진짜 장소상황 멘트 죄다 그려 죄다 엉망이야 진짜 최악이야 너 진짜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진짜 꺼져 뭐야 이런 상황에 바보도 아니고 <웃음> 내가 꿈꿔왔던 고백은 이런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 싫은건 아니지만 이게 뭐야 진짜 전뭐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어 진짜 <웃음> 나도 진짜 어쩔 수가 없다 바보같아 뭐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거야 안 들어올거야? 계속 거기 서있을거면 추운데 라면이라도 먹고가든가 반지? 지금 레스토랑에 반지 찾으러 가야 된다고? 야 나보다 그깟 반지가 더 중요하냐? 지금 바로 안 들어오면 평생 안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면 싫으면 다른 거 먼저, 먹던. 진짜, 미쳤나봐, 얘가. 아, 잠깐 야. 아, 씨. 씻... 야, 씻고. 아, 일단, 일단 먼저 씻자. 어? 아, 나다 젖어서 찝찝하단 말이야.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고백할 땐 질질 끌다가 엉망진창이더니 이럴 때만 행동이 빠르다니까 야너 진짜 고백한 지 3분만에 차이고 싶냐? 누나 두번 이야기하는 거 싫어니까 하 일단 시작 우리 아기 뭐야 왜또 그렇게 시무룩해졌어 이 쭈구리 진짜 어쩜 좋냐 아니 아, 싫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잖아 좋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찝찝하니까 씻고 하자고 아, 뭐 처음이 다 이래 정못 기다리겠으면 같이 같이 같이시던가 야 절대 이걸로 안 넘어갈거야 오늘은 불쌍해서 받아줬는데 꼭꼭 꼭 제대로 다시 고백해라 인터넷에서 쓸잘데기 없는거 보고 반지 이딴 짓 하지 말고 누가 사귀자는 말을 하는데 음식에 반질러 그리고 나 사람 많은 곳은 딱 질색이니까 단 둘이 있을 때 그때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진심으로 말해줘 아니 아니 지금 말고 이 멍청아 진짜 미쳤나봐 멍청이 진짜 알겠어 나도 좋아한다고 좋아해